자 이번 시간에는 렌더링 탭에 보시면 필드 깊이 라고 있습니다 이 필드 탭스 그렇죠 d o f depth of field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시점이라고 보면 되죠 우리가 카메라 촬영을 하실 때이 필드 값을 조정을 통해서 뒤에 있는 어떤 시점은 여기 여기를 바라본다 그럼 뒤에 있는 거는 좀 헛부해 보이고 너무 앞쪽에 있는 것들도 조금 흩뿌옇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흐려지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치 안개처럼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고요. 자 DOF 이 필드 깊이 명령을 사용하면 DOF 명령의 효과를 활성화하고 또 초점까지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필드 깊이를 주지 않은 경우고 이거는 좋기 때문에 약간 어떻습니까? 뿌옇해 보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좀더 선명한 부분을 강조하고자 할때쓸 수도 있습니다. 어, 화면에 DOF 초점을 배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초점 설정을 누르면 그리고 초점을 설정하려면 이 명령을 클릭한 다음에 뷰어 포트에 특정 액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형상 액터가 움직여도 초점이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점과 액터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보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해보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컴포즈에서 기본적으로는 필드 설정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옹용프레임 환경 설정에 하셔가지고 이피어포터의 필드 깊이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이 트랜스미션 기어박스 예제가 되겠죠. 자, 저장을 해놨으니까요. 없으신 분은 열기 하셔가지고 그 경로에 찾아 들어가시면 아마 될것 같습니다. 자, 보죠. 지금은 활성화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사용자 정의로 하면 이게 비활성화되 버립니다. 그렇죠? 네, 나는 렌더링 타입을 사용자 정의로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밑에 보시면 여 필드 깊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하셔가지고 조정하시면 되겠어요. 뷰포트에 뷰포트를 찍으면 여기 필드 깊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전에요. 파일의 환경 설정에 오셔가지고 뷰포트의 필드 깊이를 기본으로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상태로 꼭 해주셔야지만이 필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자, 일단은 외곽선과 함께 부드럽게로 해서 필드 깊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필드 깊이를 눌러보시죠. 그러면 활성화되는 겁니다. 다시 누르면 해제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현재 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빨간 게 시점입니다. 자, 초점 설정을 누르셔가지고 다른 액터 하나를 클릭해 보시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가 된다는 얘기죠? 시점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움직일 때마다 재계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 빨간 거 있죠? 여기 보이게 하고 싶으면 네. 해제하고 싶으면 이렇게. 아시죠? 자, 자동으로 자 누르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거를 움직이면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재계산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밖으로 빼내면 하얀색이 되죠? 그러면 현재 시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액터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배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엑스 전체가 이렇게 뿌옇게 처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 다시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 뭐 설정할 때는 보이다가 그래서 실제로는 안 보이고 뭐 이런 식의 잡이 이루어지겠죠? 다시 드래그 하셔가지고 엑스 상에 갖다 놓으면 엑트에 달라붙게 됩니다. 자,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필드를 좀더 이제 강하게 주고 싶으면, 레벨 값을 좀 올리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확실하게 이렇게 경기가 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패스 개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웃음> 강도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필드 깊이를 체크해자면 당연히, 비활성화되겠죠? 활성화되고요. 이걸 눌러도 활성화, 비활성화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용자 정의 모드를 해버리면 이게 아예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쪽에서 밑에서 활성화 시킨 다음에 이 값을 조정을 통해서 필드 깊이를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뭐 강하게 효과를 주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죠? 적절하게 효과를 주신다고 그러면 훨씬 더 어, 특정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좀더 선명하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금 흐릿하게 표현함으로써 사람의 시선을 끌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자 필드기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